재 예? 예? 거기 소재로 여러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로제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우리 드래터 끝단 여러분들도 인터뷰에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를 개발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이유이셰 업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콘텐츠 개발 하고 있는 콘텐츠 리유닛의 김영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진짜 모시기 어려운 손님들 무서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비독에 대해서 소통을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본격적인 프로그램 호던 명은 나에게 마비독이란이라는 시간입니다. 주요 인물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부해 주셨던 사연과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 어, 우리 원 디렉터님께서는 이 시간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진짜 말도 못하겠다더라고요 네. 이게 각자 이제 생각했었던 마비노기나 또 마비노기 심원이약 또. 기념의 어, 어떤 내용들이나 또는 네. 네. 판타지 파라는 것들이 각자의 의미가 되게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성들을 여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 너무 마시고. <웃음> <웃음> 근데 네. 여기 계어 크리터 분들도 화장실 되게 많이 갔어요. <웃음> 아, 저희가 오늘 지금 각자 한, 한 병씩 이상은 다 마셨을 겁니다. 네. 아, 특히 정하오 비우산, 별가방이 이래서 정상별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희가 한 명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어, 우리 유저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마비독이란 사실 마비독이를 생각하면 수많은 키워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하면 사실 하기 음악이라는 것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악적인 이라는 어떤 화석에서 출발했던 게 마비노기였는데, 이런 어떤 내 안에 어떤 서정적인, 최근에 일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유저분들 얘기하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그내 안에 죽었던 서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생패소세기라는 부분이 굉장 많이 깨네요는데 네. 네, 특히 마비노기 하면은 마비노기 뭐, m m r p 이희 중에 마비쿠키, 일본의 음악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보면 어떠셨어요? 어, 수고하셨니다 다음에도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예! 어, 아마 사업에 계신 분들 듣지 않을, 듣고 지 계시죠? 제가 약간 컨셉상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업, 네. 여기서 이제 사업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아요 네. 어, 어, 어, 어. 해봐도 된다. 어디렉터님이 한번 힘을 믿어보는 걸로 하고요. <웃음> 일단 우리 유사분들도 이 음악에 관련돼서 연주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연주도 많이 해주세요. 그중에 이제 막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거나 하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되게 기분이 묘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응. 혹시 공모전 사연 올라오게 있을까요? 어? 네. 공모전 중에 우리 천량이라는 하프 서버 유저분께서 그 공모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네. 천량 유저님께서는 이제 공연 길드, 피아노 프로테에서 5년 동안 공연만 하신 오. 공연 길드라고 합니다. 공연 길드. 오. 진짜 진성 정말 잘하는 길드 보시거됩니요 공연만 하는 길드인데, 그 시간 중에 최고의 공연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공모에 어, 올려주셨다고 해요. 작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겸 연말 파티 공연 영상도 왔는데, 뛰어난 연주시면도여주신내용지만 뭔가 음악이 하나 끝날 때마다 막 죽음의 구도도 보여주고, 막풍퉁날겨주고막 막 어, 이런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비노기에서 뭔가 음악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혹시 트리토리 네. 퍼즈 영상 보셨나요? 맞아요. 전그 영상 봤어요. 그 A볼 곡 나올 때 네. 아,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진짜 막 흥둥 날리면서 누구들이랑 같이 함께 그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보는 저그 순간이 정말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관련해서 영상들이 진짜 많은 걸예요 많이 거 검색하면 <웃음> <웃음> 전에 바로 다음 키워드로 살짝 넘어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디렉터님? 어, 지금 제가 보기에 어, 화면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전반적으로 제가 그 최근에 기술 이닛에서 결혼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어, 바비노기는내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아비와이가 부부와이프를 그또 혹시 가상 연애를 하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설마 엔징에 대해서 하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웃음> 정말 와이프만큼 사랑하는 그런 게임이었다. 네. 그런, 네, 그런 추억이 많은 게임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들이 많이 깊게 기억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추억이 비누기 가족이신 분, 네 여기 한분 계신 건가요? 아, 저 이거 제가 할말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여기 분명히 말은 아니지만, 대가족을 이루신 분들, 길드 전문 오신 분들, 지인 네. 만나러 오신 분들, 그렇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웃음> 있었고요네 실제 이제 등장 하셔가지고 애기사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 마비노기에서 만나셔서 마비노기에서 이제 같이 연애하시고 결혼에꼬이 하셔서 일단 그런 상황들까지도 제가 보면서 어 정말 네, 정말 이거는 어 정말 판타지 제대로 된판타지라까 어, 마비노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저분들에도 구체적인 뭔가 좀 예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15주년 기념 이제 추억 공무전 같은 거 많이 봤었어요. 네. 사연들 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공무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지스 세이버 유저님께서 써주신 공무전이었는데 마비노기 길드에서 엄마와 아빠만큼이나 챙겨주는 유저분들을 만나서 제 가족의 사랑을 느껴 매일 행복한 나날 네. 보내셨다고 하시고요. 마비노기 게임 내에서 이제 남편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셨다고. <웃음> 저는 이게 마비노기가 진짜 게임을 넘어서 이제 유저들, 유저들 간에 이제 유대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님도 뭐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좀 이제 흥분하지 않으시던가요? 아 진짜 흥분하죠. 아니 저희가 이제 사실 팬사이트나뭐 방송도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보시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러면서도 보면 저 유저분들끼리 뭐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 사연들, 소개해 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돼요. 근데 그거 들어보게 되면, 아, 진짜 이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혹시 그래서, 이 현장에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좀 계신가요? 혹시 마리농계에서 네, 뭐 남편이나 와이프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다?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 말씀하신 죄송해요. 아니 이쪽은 남남커플이요 어? 어. <웃음> 아니에요. 오 <웃음> 어, 굉장히 많네요. 진짜 많아요. 아까 줄 서고 있을 때 제가 나갔었어요. 대기하고 계실 때. 네. 근데 그때 아기 유원차 끌고 같이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아기가 지금 땡볕에 너무 더운데 거기 서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네. 와 역시 마비노기로해서 이렇게 가슴을 내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 게임을 넘어서서 신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입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 깊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가중을 맺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도 재미있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여유, 필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유저이시기도 하고 그걸 관련된 컨텐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컨텐츠를 진행을 하다보면 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보다는 뭔가 이제 마을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노는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좀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이런 삼덕민 방송 그렇다기 아니라 좀 싸우는 걸 보는 썰 즐기는 <웃음> <준비하는> 방송이거든요. <웃음> 네. 어 제가 막 주문대로 막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량감 삼덕이님 막 자기 여기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한마디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네. 아니 삼덕님이랑 유재님이. 그 약간 알콜올이 포함되어있는 방송이야 되게 잘 되는 느낌이던데요? 저희 속이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참고로 이게 왜 모았나 물어보니까 빨간 구슬 던져 나시죠? 저승에 있는 거. 그거 돌기 위해서 모으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로등을 치도 어느 날, 어, 내일 가로등 치고 이제 폭포절을 보고 다른 유저들이 와가지고 함께 치는걸 모아줬다고 그요 어, 그렇게 뭐 3명, 10명, 마지막에 30명이 이제 모셔, 모이셔가지고 어... 20분 동안 뭘을두배를 5분 만에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제 가방에 보이는 수많은 빨간 옷을 보면서 가슴 아, 뭉클함을 느꼈다는 포도자림의 글을 보고 저도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는 게 역시 마비노비의 몸과 낑틀리다 가능한 최근 모보 아, 아니요. 아 최근 모보요 뭐. 최근이라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웃음>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데? 요즘에 <웃음> 여러분 20대원에서 빨간 구슬을 따진다고? 네, 여러분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슬 모으느라 힘드시죠? <웃음> 그러세요? 구슬을 이제 그만 먹으시는게 어떨까요? <웃음> 그러니까 그다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빨간 구슬을 쳐주기보다는 조용히 빔소드 지어주고 조용히 이제 이장으로흩 입혀주고 그리고 쓰 가는거죠 네, 얌전히 계시다가 한말씀하셨는데 장례를 휙 쓰시는데요 <웃음> 어, 어, 가장 말씀 없으시길래 어, 저분 멘트 챙겨드려야겠다 되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그분과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갑자기 흥미로웁니다 저희, 저희 두 명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두명이요 저희가, 아, 저희? <웃음> 저희가 저희가 이런 감동까지 넘어왔죠 저희가 이런 감동들을 다른 네. 유저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유로움이라는 게 유저분들의 성향에좀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마비덕기 저도 되게 오래된 유저거든요 근데 네, 마비노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각자의 경쟁체들 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 되게 막취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누군가 다 가서 도와주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이기 그래서 유저분들의 이 선함이 약간 여유로움과 연결이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카님 기 확실히 그런 여유로운 속에서 어떤 감동과 추억과 기업들을 가지게 만드는 게 마비노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1 5이모 오늘 그 신혼여행에 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도 같이 그런 기업들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기가 짧은 키워드로 잠깐의 그 추억여행 그리고 마비노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여기 공감하시나요?